자 우리가 풀리캐스트를 하게 되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충돌인데요. 우리 이전 시간에 충돌을 GitHub가 어, 갖고 있는 에디터 안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음 그건 좀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컴퓨터에서 Git을 이용해서 또그 뭐죠? 충돌을 도와 충돌났을 때 머지를 도와주는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돌을 해결하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Git을 이용해서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자, 우리 실험, 실험 환경을 또 만들기 위해서 저는, 어, 일단은 Git p l 을 통해서 원격 저장소를 다시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혹시나, 업 어, 저기 뭐죠? 동기화가안돼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했고요 3, 4, 5, 6, 7. 이렇게 코드를 짰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시켰고요. 다시 충돌을 발생시켜 볼게요. 자, 일단은 현재 마스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다시 넘버 알파벳 포라는 브랜치를 만들고요. 자, 여기는 영문 1으로 바꿨습니다. 시를 해야죠. 그리고 원격 저장소로 가서 풀 리퀘스트를 합시다. 어... 왜안 뜨죠? <웃음> 직접 수동으로 해야죠. 뭐. New 풀 리퀘스트를 클릭해서 자, 우리가 만든 알파벳 e 를 크리에이트 폴 리퀘스트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스터로 가서 마스터에서는 여기 있는 1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국말 1로 바꿉니다. 그러면 양쪽 브랜치에서 다 수정을 했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겠죠. 자 그리고 푸쉬를 하면 잠시 후에 충돌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게 될 겁니다. 자 체크가 시작됐죠?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웹 에디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 설명도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상태로 쭉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점점, 뭐랄까, 충돌을, 충돌이 많아지게 되면서 나중엔 충돌을 처리하는 게 대단히 까다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it에서는 우리한테, 어, 마스터 쪽에서 충돌난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브랜치인 넘버 2 알파벳 포 쪽으로 병합을 시도해서 충돌이 발생한 것을 해결하면서 개발을 계속해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어, 방법을 알려 준 거예요. 즉 우리가 깔끔한 깔끔한 저장소가 있다면 그 저장소에서 어 오리진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오리진 자그 다음에, 어, number2, a l p 4라고 하는 브랜치를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브랜치로 마스터의 변경상을 가져와서 충돌라는 부분을 해결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 에디터를 이용해서 파일을 편집해서 여러분이 뭐죠 충돌을 해결하는 것과 여기 커맨드 라인에 나타나 있는 이한 줄은 같은 내용인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나타나 있는 master branch로 체크아웃하고 그리고 number to alphabet 4를 master로 병합해라 라고 하는 이 코드는 실제로 병합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병합을 끝내게 되면 우리가 오픈한 number2 알파벳4라고 하는 풀 리퀘스트는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즉, 여기 있는 이두 명령은 첫 번째 것은 충돌란 마스터를 number2 알파벳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코드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number2 알파벳4를 마스터로 병합하는 코드예요 그리고 풀 리퀘스트를 닫는 거라는 거죠 자 한번 제가 로컬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할 것은 n u m b 2 마스터로 마스터를 병합시키는 거예요 git c h e c 더 많은 충돌이 생겨나기 전에 자 이렇게 하고 m 지 마스터. 이렇게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뜨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제가 저의 헤드는 지금 넘버 2알파벳 4거든요. 거기서는 1이라고 했고 그리고 마스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정보를 보고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죠. 저는 이거를 음 11이라고 이렇게 사이 좋게 저렇게 했습니다. 자 git-add-work.txt를 통해서 충돌을 해결했다 알려주고요 그리고 commit을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어, m a s t 를 number2 알파벳으로 병합했다 라고 하는 commit 메시지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제가 푸 u 를 하게 되면 은 지금 우리의 저장소에는 충돌이 발생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충돌을 해결한 버전을 다시 올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머지 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머지 버튼을 클릭해도 되지만 우리가 지역 저장소에서 마스터로 가서 마스터에서 넘버 투 알파벳 4 를 해서 병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병합을 누르면 여기 있는 마스터는 여기 있는 넘버 투 알파벳 이후로 뭐 특별히 작업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마스터가 넘버 투 알파벳을 시 있는 곳으로 그냥 이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커밋 어, merge 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fast forward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한테 알려줬던 그 샘플 커맨드를 보면 은 no fast forward 라고 하는 옵션을 다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fast forward건 fast forward가 아니건 간에 무조건 커밋 m m i 아니죠 머지 커밋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걸 권장하는 것 같아요. 그 깊은 뜻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패스트 포워드 상황에서도 머지 커밋이 자동으로 생기고요. 그걸 제가 커밋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와는 다 아까는 여기 마스터가 1이었는데 어, 여기 있는 넘버 2 알파벳 4와. 이 1을 공통의 조상으로 하는 merge 커밋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제가 git push를 master로 하게 되면 어그 github가 master로 number2 알파벳 4가 병합되었다는 라 사실을 자동으로 체크해서 우리의 풀 u l l r e q u e s t 를 자동으로 닫아주게 됩니다. 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머지드라고 하면서 풀 리퀘스트가 자동으로 닫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조금 어려운 얘기였는데요 음, 어렵지만 우리가 풀, 리, 풀 리퀘스트를 하는 이유는 왜 하는 거예요? 쉽기 때문에? 아니에요. 얘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요? 코드 리뷰라는 것이 워낙에 중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복잡성을 충분히 우리가 끌어안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풀리퀘스트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